빗껴치기는 100퍼 짧을 것이고 뒤돌리기 는 키스빼기가 어렵네 투뱅으로 한번 가보자 아니 뭐치려고 투뱅 갑니다 아! 이게 투뱅이나 지랄 이 엠뱅 아니고 엠뱅 <웃음> 받고 포지션 <웃음> 오호오메 <웃음> 어? 자리에 앉으시오. 으악! 양방이랑 함께!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아이씨 no! okay. 어메 oh, 너무 정확해 불었다잉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<이> 병아. <웃음> 누굽니까? 누굽니까? 공이 <웃음> 나 안구가 서서 미안하네. 진짜 주옥 같이 섰네요. 뭐 <웃음> 칠라군가? 그러어서 뒤돌치겠습니다. 코너만 잘 태워놓으면 들어가겠네 한번 잘 땡겨보소. 두께가 얇아도 너무 얇았네. 오메! 설마 들어가진 않겠지? 아... 이얍! 이거는 내가 진심으로다가 미안해 유. 충성. <웃음> <미안해. 웃음> <춘성>. hmm. 아멘. <웃음> What? 옴마이 갓호오나반장하겠네 아웃다 미안요요 아이씨 아이고 미안합니다 <웃음> 와우. 와우. 와우. 와우. 요